2020년 8월 2일 4시 51분 제이의 영상일지. 어, 오늘은 이곳 연수원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한 달을 돌아봤을 때 방송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전부 끝난 것도 아니고 근데 시작은 했고 이제 중간점에 딱 돌입을 해한 한 상태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확실히 파트 1때 부족했던 부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여유가 많이 없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이곳에 와서 그만큼 생각할 여유가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하고 그게 파트 1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고쳐야 되는 부분들 과 파트 2때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한 달이 되었던 것 같다 에 스스로에게 그래서 음... 파트 2에 각오를 한번 말해보자면 일단 파트 1은 몸 푸는 느낌으로 방송이 처음이었으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으니까 그걸 몸 풀고 이제 적응 한다는 느낌으로 갖고 파트 2때 내가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전력적인 내 부분들 모습들을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직접 제대로 된 이것이 제이다 하는 무대와 생활과 그런 모습들을 화면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큰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을 거같 자신감도 지금 충분히 들고 그래서 파트 2 파이팅하고 이번 한 달간 배웠던 모든 부분들을 느끼고 배웠고 서로가 얘기하고 싸웠던 모든 내 마음속 도서관의 자료들을 파트 2에서 전부 다 보여드리고 속 시원하게 방송 끝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가장 큰것 같다. 일단 개인적으로 근데 제일 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람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생각과 소통이 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과 직업에는 그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이 깊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서 모두에게 비춰지고 내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는지는 나는 자, 잘 모르지만 그랬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것 같다. 그래서 방송 투 파트 2 때도 그런 모습들을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모습들이있지 않고 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중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달간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특히 마인드적인 면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확실히 정리가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이번 한 달간의 연습, 트레이닝, 내 스스로의 시간들, 그리고 영상에진 여기서 끝마칠게. 끝.